언젠가 연인과 같이 하는 방송 그런 날이 올까요? 네. 자쏴사아 먼저 오신 분들 하나 보상 하나 받으셔야죠. 자 여러분들 이거 낙지 저 생으로 먹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생으로 먹는 건 내장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조사 드세요. 네. 조사 드세요. 내장은 바로 좀 제거를 하고 꼭 조사서 드세요, 여러분들. 짜주고 자 말아서 사사사 봉태 보세요, 여러분들. 아. 봉태 보세요, 아. 설탕도 아, 아, 좋죠. 이거 한잔 해봐야죠. 생선. 쏴쏴쏴. 와. 자, 낙지 한 마리 가까이 떠요 여러분들. 큰거하나 가볼까요? 선질을 좀 마치고. 안 터졌네요. 허이 응. 刷刷刷 다시 못보신분 없나 본데 그래도 하나 먹을게요 그냥 네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쏴쏴쏴 제가 네, 통틀 다직 했습니다 나치 요 있네요 네, 클래식하게 쏴소쏴그 아. 모르는 단어가 좀 좋아가지고 뚱뚱이 짭짤합니다 익었어요 사사사. 아 일반인 먹으면 위험할까요? 가급적이면 턱 힘이 강하고 입 안이 넓은 분들 외에는 이렇게 씹어드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좀 좋죠 그 내일쯤 컨텐츠로 하나 찍을 거거든요. 아니 정말 거짓말 않고 요만한 피고막이에요. 뭐 시장 갔을 때뭐 사올 거 있냐고 해가지고 피고막 같은 것도 해가지고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어, 사봤더니 진짜 피고막 이만해요. 제 주먹만한 피고막이 있습니다. <웃음> 국산이냐고 그만는데 국산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. 아 이거 여러분들 요즘 다좋한거 아닙니다. 아, 주먹만 하다, 주먹만 하다. 아, 어. 주먹만 합니다. 아뭐제끼 불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 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어. 주먹만 합니다 진짜. 뭐 제가 먹을라면 좋죠. 자 일단 사사 사, 사사 사. 상은왜다 맛있을까? 가시어 so, 가볼까 여러분들? 아스틴 yeah. <웃음> 쏴소쏴 아. 이제 슬슬 주꾸미도 먹을 때가 돼가고 쏴소쏴 아직 두마리 남아있습니다. 세발낙지는 이제 딱 씹는 재미, 씹는 맛에 먹죠. 아남승규님은저 조인성 닮았습니다. 진짜요?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, 이렇게. 보면서. 결혼 축하해요. 그래. 하는 조인성이에요, 아니면 야구선수 조인성이에요? 예? 네? 이제 이상도 지겹네요. 야구선수 조인성씨, 네, 쏴쏴 쏴. 낙 쏴, 쏴. 지금 한 마리 라스트 원! 우와, 잠깐만요. 힘 좋다, 힘 좋아요. 오, 소리 들렸어요. 방금? 여러분 이 낙지가 왜 끝까지 살아남은 줄 아세요? 무사히 볼지가 세계에서 외침 달리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? 바로 끝까지 벽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. 산낙지 이제 마지막이야. 낙지 먹어도 쓸데없잖아요, 잡사님. 아니 뭐뭐뭐 뭐, 뭐 이거 먹어봐 똥만 만들겠지. 뭐 쓸데없겠지. 근데 왜 자꾸 그걸 왜왜 자꾸 확인사서 하고 있냐고. 이러다가 혹시나 만약에다 여자친구 생기면 얼마나 큰 배신감 들라고, 나가수님? 에? 아우 나 진짜 안 되겠다. 나 여친 생 여친 사귀야겠다. 오 구어스토어 됐습니다. 네. 네 어차피 먹어봐야 어차피 어차피 먹어봐야 쓸데도 없잖아요. 이분은 매년 매년 보는데 이렇게까지 한결같고 늙지 않고 잘생긴 아 이영규님. 아니 이거 하나 원샷하고 트루 만하는 거뭐 어려운 거야 여러분 솔직히? 송훈씨가 뭐 저보다 싸움을 잘할 수 있겠지만 네. 제가 그래도 피칠컬쪽으로우위한데 이거를 더박사 잠깐만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시킨다 야 똑똑하네 더 타임 나 이거 먹고 틀림 안하면 어쩔건데요 나 이거 한 이거 원샷하고 틀림 안하면 어쩔건데요 진짜 송과살못 봤다고요? 아 이거 먹고 뭐틀어로요이거 먹고 틀어으로는데요이거 먹고 틀으로이 응? 뜻밖에 쓸데없는 재능을 또 하나 로이곳으네요 쏴쏴쏴 머리를 긴다 치, 어.. 쳐요. 장발로 머리를.. 다 기른다. 누가 좋아할까요? 이거를.. 똥머리를 한번 올려보자. 어. 아님 이걸 약간 느낌 있게 어, 한쪽으로 딱 내리는 머리로 한번 한다고 치자. 자사님 채널 몇 달째 구독 중인데 저보다 어리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네요라고 이제 파사님께서 많이 놀라셨죠? 제 나이 듣고 놀라실만해요. 제 나이 듣고는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죠. 그렇죠. 응. 생각보다 동안이라. 아. 오빠 좀 대파 먹자요. 오 알겠습니다. 좀, 예. 네. 알겠습니다. 왜 대파다 주는 거예요? 에, 아니 오빠 좀 대파 먹자요. 에. 아 대어 먹자고. 사사사. 크네. 와 이거 컨텐츠 해야겠다. 와막저여 동생한테 오늘 사준 게 있거든요. 그.. 꼬마인데아 이거 무조건 컨텐츠 해야겠네. 와 이러면 크기가 자 옆에 500원 동전이고요. 동생한테 사다 줬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는데 아 이거 컨텐츠 해야겠다. 어. 쏴쏴쏴 <웃음> 자, 그데 제가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. 어. 저는 다음 라이브부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 사모님. 찾자요 야야야야! 틀렸다.